맛있어? 국물 부족할거야, 국물 더 줄거야 국물이? 아니 아니, 이렇게 국물을 왜 살짝 시원하게 준거야 국물 음. 음, 많이 있어? 나만 하니까 국물이 나 면이 너무 많아 자, 국물 드시거아니다 국물이 저졌거야 내가 원래 좀 이뻐 보이라고 요리적으로 국물 좀 적게 넣었거든 양념장 더넣어야 돼. 음. 야! 일자리 거 아니야 먹먹 원래 국물이 개운한 맛으데장 먹으면 안 좋지 이와 <웃음> <왜? 왜? 왜? 웃음> <조금만 웃음> <거> <웃음> 엄개 음. 아. 주인님 맛있네요 왈왈 <웃음> 그냥, 응. 토 응. 응. 응. 응.